영부인이라는 여자가 현금 따발을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집트로 인도로 피라미드 보러 타지마할 보러 관광을 다니질 않나 해릴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자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적을 이롭게 하자는 자들이었는지 도대체가 여적제 투성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자들이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 공포심을 조정함으로써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그들의 행적을 보건대 애국심을 가장한 국민협박, 일본에 대한 증오심을 이용한 표 긁어모으기, 위안부 할머니, 강제징용된 우리 국민들을 앞세운 앵벌이 정치, 딱 그것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미래 지향적인 중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고 할 것입니다. 원래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서 그런지, 왜 민주당 좌파 세력들의 눈에는 이렇게 좋은 미래 구상에 대해서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인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첫째 3.1운동 이후 한세기가 지난 점 그래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둘째 국제정세가 평화보다는 전쟁의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진 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서방세계가 여기에 무기 및 전쟁 물자를 제공하면서 자칫하면 불리해진 러시아가 핵사용 등 비대칭적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거쳐볼 수 없는 전쟁의 소용돌이가 전세계를 휩쓸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동아시아 일대를 무엇보다 엄습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세계 정세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점 셋째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중국의 세계 지배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는 시진핑이 존재하는 한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점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은 언제든 주변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불운한 세력 확장 야욕이 중국과 최단거리 이내에 있는 일본과 대한민국을 향할 가능성이 무엇보다 염려되고 있는 점, 넷째, 북한의 비대칭적 핵무력의 완성으로 인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점. 넷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군사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되고 있고 대한민국 역시 이 아태지역의 공동군사협력망에 적극 참여해야 할 필요가 부각되고 있는 최근의 국제정세 등 어떻습니까 그래도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대통령이 문재인 운동권 주사파들이 불렀던 죽창가라도 따라서 불러야 한다는 그 말입니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야 했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연설에서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궁극주의 침략국가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한 그윤 대통령의 연설 내용 속에 협력 파트너라고 했던 그 부분 우리나라가 세계사의 변화를 못 읽어서 국권을 이렇다고 말한 그 대목 이두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아서 일제의 침략을 우리나라 탓으로 돌렸다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라면서 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이라는 자가 늘 하던 그대로 주둥이를 털 었습니다. 왜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수상하고 새벽 3시까지 술판 을 벌였다고 또 다른 창의적 거짓말 을 한번 늘어나보시지 않고 뭐 하십니까. 김의겸 의원 술한 잔도 마시지 않는 한 장관이 거하게 취해서 기시다 앞에서 노래 불렀다고 한번 해보지 않고 뭐하고 계십니까 민주당 전체의 수준은 딱 김의겸의 수준 그것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왜 일본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무는 것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의 일본과는 궁극주의적인 침략자다 라는 1900년대 초 독립운동하던 시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일본이 과거 100년 전 궁극주의의 망령을 오늘날에도 되살리려 하고 있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일본이 다시 무장해서 대한민국을 지배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세상이 변했고 국제정세가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그들을 증오하며 적대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멍청한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일본에 대한 축창가를 부를 경우 분노와 증오심은 대중을 효과적으로 선동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그 자들이 시대의 변화를 알면서도 외면하고 그것을 적극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역사관, 객관적인 판단력, 건강한 국가의 미래관, 발전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편협하고 과거지향적인 민주당 이겸 류의 말장난에 죽창가를 함께 합창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가운데 그들의 반일죽창가에 동의하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보는데 혹시 제 말이 틀렸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도대체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양심을 가졌는지 짐승의 본능만을 가진 자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가 왜이 인간들은 하나같이 저런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민주당 운동권 주사파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목격해온 것들 모두가 하나같이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것들 뿐이라서 해도 해도 너무한 것들 뿐이라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검증된 적이 없는 희한한 소주성이라는 경제 논리를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지 않나 60여 년이나 걸려서 이룩한 초격차 원전 기술을 망가뜨리지 않나 북한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군사용 방어 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스스로 무장 해제를 하질 않나 도대체 제정신을 갖고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남한을 제거하는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그것을 헌법에 자기들 헌법에 명문화한 북한인데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면서 우선 먼저 경제 제재부터 풀어주면서 협상하자고 트럼프를 속이고 유엔에서 전세계 국가 지도자들을 속이는 연설을 했습니다. 대통령 문서 기록에도 나와있지 않은 비밀스러운 컴퓨터 USB를 대한민국의 주족에게 넘겨주질 않나,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월북했다고 몰아가지 않나, 귀순한 북한 어부들을 김정은에게 밉보이지 않으려는 그 목적 하나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죽음을 막게 하지 않나, 영부인이라는 여자가 현금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집트로 인도로 피라미드 보러 타지마을 보러 관광을 다니질 않나 헤아릴 수 없는 이해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들이 나라를 운영한다는 자들이었는지 아니면 적을 이롭게 하자는 자들이었는지 도대체가 여적제투성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이 자들이 일본에 대한 증오심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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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대 강제징용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본심이 아니고 사실 속마음은 일본과의 대결 구도에 우리 국민들을 몰입시켜서 자기들이 짜놓은 정치적 틀에 국민들을 가두어놓고 가두리 양식장에서 표를 뽑아 먹으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윤명 때문에 이용만 당하다가 보상금 마저 빼앗기고 급빈자의 비참한 삶을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인생이 얼마나 가련합니까 어떻게 이들의 피를 빨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이 인간들이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인지 저는 지금도 판단할 수가 없는데 누구 이 인간들을 속 시원하게 정의해 주실 분안 계십니까? 결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8리로 해방 후 불과 20년 만에 파격 그 자체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일본과 국교 종상화 협정을 체결한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지 80여 년 가까이 되어가는 지금에도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저 난리를 치는 인간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적어도 그들의 관점에서는 나라를 일본에게 두 번째로 팔아먹는 망국의 행동이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일당들이 만약 이 당시 성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박정희 다도를 외치면서 분해 못 이겨 스스로 자결이라도 택했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3.1절 연설을 이처럼 물고 뜯는 김의겸 정도라면 그 당시 청와대 앞에서 할복이라도 했어야 합니다. 이 자들은 주둥이만 털줄 알지 막상 행동에 옮기지는 못할 자들이니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야겠지만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에 세계의 흐름을 잃고 미래를 내다본 시대의 선각자셨습니다 그는 일본과 국교정상화라는 단안을 내린 이유를 국민들께 설명하는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나라가 운명을 개척하고 발전에 나가려면 무엇보다도 국제정세와 세계조류에 적응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국교정상화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둘째 국제공산주의 세력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을 잡을수 있고 누구와도 벗이 될수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냐고 역설했습니다. 셋째 각박한 국제사회의 경쟁 속에서 언제까지 지난 날의 감정 에만 사로잡혀 있어야 하겠냐면서 어제의 원수라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고 이것이 국리민복을 도모하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냐고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넷째 한일간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무려 50여 년 전에 말입니다. 다섯째 한일협력을 매국적이라거나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극언을 하는 자들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일본에게 거울 먹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야말로 비굴한 자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근대화 작업을 접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패배주의와 열등의식임을 지적 하면서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리고 오히려 일본을 이끌어가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우월감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3.1절 연설 파트너십을 언급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본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였다고 보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협력하자고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란 된 사람, 난 사람, 큰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신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